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촤 오늘은 대미소다와 2% 부족할 때를 마셔볼 건데요. 하루가 다르게 댓글로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요. 물론 오늘도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건데요. 귀요미 한캐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대미소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 미국에서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대부분 통틀어서 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미소도는 이름 자체로도 탄산음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위쪽에사는 캐나다는 그 말이 안 통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때팝 하는 소리가 나서 팝이 되었다고 하네요 완전 이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대미 탄산음료라고 할수 있는데 대미는 무엇이냐? 대미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반하프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대미소다의 뜻은 탄산이 반쯤 든 탄산음료라고 하면 되겠죠? 완전 신기해요! 그럼 이제 탄산이 반쯤 든 탄산음료와 이온음료를 원샷해 보겠습니다! 자! 오늘의 맛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맛 점수는 5점 만점에 3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 맛있었던 조합도 아니고 완전 맛이 없던 조합도 아니었어요 데미소다는 탄산음료고 2% 부족할 때는 이온음료인데요 2%에다가 탄산을 섞은 느낌이었어요 2%의 맛이 더 많이 느껴지고 데미소다의 탄산이 조금 녹아서 느낌이었는데요 2%는 맛의 농도가 약해서 데미소다가 맛의 비중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2%의 맛이 더 많이 느껴졌다는 게 정말 반전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